작년 9월 말쯤 게임 시장에 엄청난 광풍을 불러온 이슈가 있죠 바로 콘솔 시장의 투톱 중 하나인 엑스박스가 베데스타를 75억 달러 하나 약8조 7262억 원에 인수를 한 것인데요 당시 이 소식은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의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왜냐면 하 오랜 라이벌 관계인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구세대 기기가 2개월 뒤인 11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2021년 3월 10일 엑스박스와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가 공식적으로 인수합병 되었음을 알리는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그간 베데스다가 걸어온 일대기들을 영상으로 보여주었고 마지막엔 엑스박스와 합병을 알리는 로고를 띄우면서 영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은 세계 최고 규모의 인수합병인 텐센트의 슈퍼셀 인수금액 11조에 버금가는 8조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만큼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이 쏠렸죠 이에 답변이라도 하듯이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알린 직후 베데스다의 대표 타이틀인 엘더 스크롤은 물론 둠 폴아웃과 같은 주력 타이틀들을 포함해 무려 20종의 게임을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곧바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베데스다의 인수가 엑스박스 진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만큼 계약성사 직후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특히 12일 공개된 엑스박스의 베데스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언급한 필 스펜서의 발언을 통해 인수합병의 목적을 좀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베데스다의 게임이 독점이라고날할순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계약상의 의무가 남아있다. 우리는 엑스박스 고객들에게 뛰어난 독점작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고 이 파트너십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번 세대 엑스박스의 주력은 하드웨어 기기가 아닌 본인들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앞세운 무기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셈인데 모두가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표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좀 크죠 실제로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를 앞세운 엑스박스 플랫폼의 성장세는 어마무시합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정보에 의하면 현재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1800만명의 가입자 수를 돌파하였으며 엑스박스의 온라인 서비스인 엑스박스 라이브는 약 1억명 가량의 월간 이용자 수를 달성하였죠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여 성공적인 재무실적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번 세대의 전쟁은 옛날과 같이 단순한 게임기 판매량과 게임 판매량으로만 승부하는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의 플랫폼과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2019년에 필스펜서가 더 버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시장 변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콘솔을 많이 판매할 필요는 없다 구입한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서비스의 가입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는게 더 좋은 척도이다 쉽게 말해 하드웨어가 메인이 되는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메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사실 예전부터 콘솔기기는 매우 낮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정도로 이윤을 남기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진영 모두 다 이에 대한 방향성은 예전부터 진행중인 부분이긴 했습니다 뭐이건 다른 영상에서 준비 중이니 대충 이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두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은35대 65로 두배에 약간 못 미치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엑스박스 시리즈 XS와 플레이스테이션5의 판매량도 각각 280만대와 420만대를 달성하였는데 엑스박스는 엑스박스 시리즈S라는 값싼 보급형 모델까지 야심차게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인 엑스박스1보다 비슷하거나 더 낮은 판매량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엑스박스의 월간 이용자 수는 플레이스테이션의 1억 1400만 명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2019년 엑스박스 게임부의 매출은 하드웨어가 2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들어섬에서 14%로 감소하였고 그 자리를 콘텐츠와 서비스가 차지한 걸 보면 필 스펜서가 말한 실질적인 서비스의 가입자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성공의 척도이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수 있죠 이번 발표가 말하고 있듯이 베데스다는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를 견인해 줄 커다란 모터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20종의 베데스다 게임이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에 등록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엑스박스의 fps 부스트 지원을 통해 디스아너드스카이림 폴아웃 4, 세븐틴식스 프레이 다 5종의 게임을 엑스박스에서 향상된 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였죠. 여기에 새롭게 개발하는 베데스다의 게임들은 스타필드를 포함해 엑스박스의 스튜디오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최적화나 성능 향상 등과 같은 기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며 꽤나 만족스러운 파트너십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제작된 스타필드나 엘더스크롤 6 그리고 그밖에 많은 오픈월드 게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타이틀인 마인크래프트의 노하우와 결합하여 여태 보지못했던 끝내주는 게임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며 기대감을 부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필 스펜서의 발언으로 엘더 스크롤 6와 스타필드는 사실상 엑스박스와 PC 독점 타이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엑스박스 진영은 강력한 무기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두 기기 모두 각자의 장점을 잘 살린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할 게임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만큼 양측 진영은 게임의 브랜드를 견인해줄 만한 크나큰 대작들이 아직까지는 제작 중에 있어 본격적인 대결 구도는 펼쳐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각 진영의 독점 타이틀이 출시되기 시작하는 2021년 말 2022년 초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9세대 콘솔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 클라우드 게이밍이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를 앞세워 맹공을 펼치고 있는 엑스박스 앞에 플레이스테이션은 어떤 패를 준비 중일까요? 적과의 동침이라는 과감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클라우드 게이밍의 야욕을 보여주었던 플레이스테이션은 어떤 서비스를 준비 중인 걸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